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현재 오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과 삼성 반도체를 철저히 외국인을 이용하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옵션 분석하는 여러 서민가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동영상이 서민가포로 가는 초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은 장대의 음봉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자 확인하도록 해 보죠. 음, 자 오늘 뭐 요즘 대단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예, 매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고 어려운 음,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보세요저 오무봉 차트인데, 물론 이제 어, 바이든하고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한번더 끌어올려 가지고 고점에서, 그죠? 고점에서 매도치였죠. 이 매도 치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방어를 또 합니다. 주식으로. 하, 참 기가 막히죠. 방어를 하면서 옵션, 푸 옵션을 사죠. 콜옵션 매도하죠. 여기까지 올리면, 올리도록 유도를 또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박살 내는 거 보세요. 아침에, 에, 보시면 선물로 그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1,209억을 매수를 합니다, 선물을. 매수를 해놓고, 예, 달라붙도록 만든 이후에, 예, 개 패듯이 패버립니다. 폭락시켜버리죠, 이렇게. 아, 딱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뭐, 바이든은 뭐합니까, 그죠? 외국이 이렇게 팔아치워버리면, 장대엄봉이 만들어져 버리죠, 이렇게. 장대엄봉. 삼성 전체, 삼성 반도체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패드기를 쳐버리면 하락 간단 말이죠. 주식으로 3,262억을 매도해버렸습니다. 어제는 매수했다가 오늘만 매도로 돌변을 했죠. 주식을 3,262억이나, 아, 용단 포크에 있습니다. 그냥 핵폭탄 투하한 거죠. 거기다가 선물로 속임수 전략을 치면이 예, 1,351억을 매수를 시키더니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4,672억 원어치 선물을 팔아버리죠 나머지는 또 상승시켜버렸죠 위결제 약정이 지금 4,048개약이나 늘어났습니다 하방으로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1,471억 원어치 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융투자가 1,673억이나 매도쳤죠. 이렇게, 예, 매도 차익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투자신타, 은행, 이런 잔챙이들, 예, 손절이, 이5일선이이어지면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걸 기계적으로. 손절 폭을 정해놨기 때문에. 25선, 하얀 밑에 가라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죠. 다 고객도 나 아닙니까? 고객도. 네. 자연기금 365억 패다이입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좀 샀어요. 그죠? 보세요. 105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면서 방어를 좀 했죠. 그죠? 방어를 하는데 하다가 있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팔아버렸어요. 언제? 한시에, 한시부터 패기쳤습니다 이때. 이때, 연기금에서 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아,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이걸 중간에 막 그냥, 이거 막 흔들어 잭끼는데 여기서 막 털어버렸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그까지 갔어야 되는데, 음, 짱대원복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철저히 예, 그동안 뭐 손실 조금 났던거 한방에 예, 벌어갑니다 이게 바로 고수죠 고수, 고수가 고수 바로 외국인입니다 음딱 이보세요 올선이 연두색깔이고 분홍색깔이 21선입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게 되고, 오늘 최저점까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콜 옵션 24억 매도 쳤죠? 그 다음 푸드 옵션 37억 매수를 하면서, 아직도 더 하방, 하락으로 가겠다는 뜻을,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매매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좀 저도 당했는데, 하하, 참. 이걸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하락을 안 시키고, 주식으로 방을 하면서, 가조리장을 만들었지, 어제. 아, 막 콜로 갔다가 풋도 가려 정신없이 했습니다. 뭐 야간장에도, 야간장이 뭐, 콜장이었는데, 아침에 또 그죠 풋장으로 만드는 거 보셨어. 요 나스닥 섬을. 희한합니다, 오늘. 오늘 뭐,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나스닥 선물인데요. 마이너스 지금 1.84%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어. 올렸는데, 예, 아침에 패대이 쳐버렸죠. 아마 조금 만회를 좀 하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 막좀 상처가 많습니다, 지금. 상처가 많은데, 오늘 또 중요한 날이라서 어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이래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풋 옵션을 이렇게 24억을 매도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풋 옵션은 이렇게 계속 3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멤버십 회원용 방송을 2편, 3편, 4편 다 내보냈습니다. 뭐 해당 대신한 등급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다 멤버십으로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원제를 뭐 하지만 후원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의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은 뭐 계좌번호로 후원을 또 해주시고 슈퍼땡스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하루종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1 6 7 3회이거는뭐 기계적으로 매도 차익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기금은 방어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1시부터 내 던져버렸습니다. 365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위클리 콜옵션 푸드옵션은 장하고 반대입니다. 지금. 위클리 콜옵션은 7억 매수고 위클리 푸옵션은 2억 매도입 줄줄줄 줄하러내렸죠 이렇게. 이런 장때 은봉이 어쩌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소로 가는 길입니다. 깔짝깔짝 뭐 언제든지 뭐 행보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런 장, 장대 장 연봉에서 끝까지 지고 갈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유튜브 방송과 어, 카페에서 어, 이 옵션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웃음> 콜옵션으로 대박 터진 날, 뭐 콜옵션으로 대박 터진 날 이걸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외국인의 행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가 끝까지 지고 갈수 있을까?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음, 음성이 없는 동영상을 멤버십 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음성이 없더라도 어, 차근차근히 연구 분석하셔서, 어, 성갑으로 가는 어, 길을 어들어서시를 바랍니다. 그 길은 정말 고난이 있는 점은 아닙니다.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죠. 어,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셔야 됩니다. 음, 오늘 푸드 옵션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음, 위클리 푸드 옵션 345짜리는 어제 0.92 하던 거 아침에는 0.96까지 됐다가 이게 2.77 최고가로 맞췄습니다. 저점 대비 255%입니다. 255%, 255 오늘 0.78이었죠. 그 다음에 위클리 이거는 콜 옵션 342짜리인데 어제 8.14 하던거 이게 지금 3.35 마이너스 5 8입니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게 옵션이죠. 그 다음 위클리 풀옵션 에, 347짜리 이거는 어제 1.48 하던거 4.17까지 181% 수익 났습니다. 이 저점대비 1.42까지 내려갔다가 이것이 193%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푸드옵션 342짜리 이거는 어제 0.54하던 거 1.68까지 211% 불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저점은 0.41이었어요 오늘. 그게 309% 이게 오늘의. 히어로 동물이 되겠습니다. 309%짜리 대박 종목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것도, 이것도 뭐, 이것도 더 많이 수용했네. 이거 0., 저가가 0.1인데 이게 450%입니다. 0.5까지 갔습니다. <웃음> 가격이 더 저렴할수록 대박이 터지죠. 이거 어제 0.19 하던 거 0.5까지 189% 오 수익이 났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하방으로 가는고 있는 상태인데 아, 참 말씀을 해 드리고도 예,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이 파상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주식 3,262억을 매도 쳤습니다 선물은 1,299억 매도쳤고요. 콜옵션은 24억, 매도쳤고, 푸드옵션은 37억 매수를 했죠. 자, 이 170억 그죠? 170억이 오늘 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결국은 이렇게 예,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 어, 이게 5월 20일 날 푸드옵션을... 매수했다는 거,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때 주식으로 1,900원어치 사면서, 그죠? 푸드 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하방으로 이미 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물도 대량 매수를 했죠. 9,300원어치나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시켜가지고, 어제는 선물을 3,700억 매도를 치면서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했던 것이죠. 음, 참 이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더 하락시키려고 지금 풋옵션을 더 샀어 지금. 이걸 실현하려면 매도를 해야 될 건데 이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를 하면서 더 폭락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가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게 뭐, 마 나스닥 선물만 하락해주면 또, 갭그 하락 나오, 나오겠군요. 그죠? 자, 결국은 21선에서, 어, 올라쳤다가, 예, 61선까지 가지 못하고, 얻어맞고, 내려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참, 매매하기가 참 힘들죠, 그죠? 예, 힘듭니 오늘 막 숭나신 분, 숙박영스 아,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기력이 고갈되었어요 기력이 고갈되었는데 아, 요즘 뭐야간정시까지 하고 이랬는데, 정말. 에. 지금 5시 57분이니까 이게 새로 세팅이 되, 돼버렸네 자, 6월물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월물 옵션. 이런 자료가 나중에 또 공부하는 자료가 될 겁니다. 대박 터진 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때의 가격은 어떤 상태였으며 이걸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 350짜리 6월물 2022년 6월이라는 뜻이고 어, 행사가격 콜이니까 매수행사가격 350이고 350 이상 가면 수익 난다는 종목이죠. 고스피 200제수를 매수한다는 뜻이죠. 344.08인데 현재 만기일날 이거는 매수한다는 겁니다. 매수가 콜이 만기일날 두 번째 목요일 6월 두 번째 목요일 종가 3시 30분에 동시효과로 이렇게 매수한다는 거죠. 매수형사 가격으로 여게 지금 마이너스 52%입니다. 2.75% 어제는 5.77%라던 거 2.75% 음, 마이너스 52% 콜 355짜리는 6월물 어제 3.36 하던 거 1.35 로 마이너스 59% 6월달 푸옵션330 짜리는 0.84 하던 것이 1.62 92% 가 수익 발생했습니다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입니다 음, 최고가 전보다 기계적으로 하니까 다 최고가로 맞출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 다음에 풋340 짜리는 어제 2.15 하던 것이 3.8, 3.87, 8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줄줄줄 장대 원봉이 발생되었던 거. 이거는 이제 오물봉 차트고. 어제 비해서 6.50이나 내린 344.20. 베이시스는 막판에 지금 플러스 0.12로 어, 마감을 했고요 음, 6시가 되었네요. 그죠? 6시 또 어, 야간장이 시작되었네 거의 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 0으로 어, 344.15로 마이너스로 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락시킬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345짜리는 푸어 네,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2.77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은 이렇게 바이든과 삼성반도체를 이용해서 패대기를 치면서 장대연봉을 만드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험난한 파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연구 자료를 이렇게 저희 카페에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 오셔서, 카페에 오셔서 참고하셔서 자료를 쭉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웃음> 기준금리 발표한 동영, 유튜브 동영상을 분류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5월장을 또 클릭을 하면 5월장을 다볼 수가 있고 4월장을 다볼 수가 있고 3월장 2월장 1월장 또 주식선물옵션 기초교육 월요일매매 이런식으로 동영상 자체를 분류를 쭉 해놨어요 꼭 봐야할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옵션투자전략 동영상까지 모의투자 하는거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 배가 터진 날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거죠 들어왔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한때 모아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멤버십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꼭 자료를 보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두 재생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재생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선별해서또볼 수가 있어요 선별해서볼 수가 있고 회원전용은 멤버십을 가입하면 회원전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다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아, 서민가포의 길이 회원전용인데 이게 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반갑습니다. 어,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5 1 2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방송도 있습니다. 위클리 만기일 실시간 방송 이거는 이거는 2022년 8월 20일, 장대음봉이 생겼던, 아, 이거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장대음봉이왜 일어났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죠. 아주 귀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